마태복음 15장 41도 47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오늘 말씀을 증과하겠습니다자 어, 마울러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 마리아 아, 살롬의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이를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찾아온 가족 이건 이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 자,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이 왔으나 무리로,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하시니 자, 요 말씀만 들으면 사실 과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모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가 보면 그, 보면, 야, 이게 너무 좀저 힘드니까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마가복음 3장 28절, 이 35절을 보면, 그, 여기, 요, 아까 누가복음의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내용이 남있는데 30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 하밀어라. 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당신이, 어, 당신을 우리들이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고 하십니다. 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를 때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형제요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게 말이 돼? 전이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본문을 어, 접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니 아니 어머니한테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저게 말이나 돼?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이거, 이게 상식적인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럼 그 전에 한번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그내 어머니와 동생들 그그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마태보험 13장 50에서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 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니까 러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그 갔을 때 거기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되어있습니까? 다그러니 뭐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되어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카톨릭에서는 뭐냐면, 어, 그 마리아가 처녀라, 저 처녀라고 얘기를 하죠. 무태설, 저 예수님 외에는 낳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분명히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 이게 여기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있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목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에서는 음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남자, 남자를 갖다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그 뭐라고 요셉을 갖다 목수의 아들로 보였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저, 저 헬라인 쪽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있어요? 아, 마가복음 뜬건 좀 틀리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갖다 여자의 아들 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가 아니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이들도 같이 마찬가지로 그게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그것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냐면 아, 여, 그 1장 14절에 보면 여사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 그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 형제들은 결국은 뭐예요? 같이 전부 다 어, 그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누가 대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참게 그 이게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죠. 혹시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좀 그 어떤 거 보면 그 가부장제도 그런 상태에서 얘기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할수 있는 얘인가전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잘못하면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그니까 처음 잡혔을때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 접터을때 어떻게 부모를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을 믿고 쫓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부모 형제를 부면서 어떻게 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자, 여기서 보면, 이 35절에 보면, 누군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피에, 피를 나는 그 가족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3 5절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가 불화하게 하려 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 전, 전에 전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누가 내어머니요내 형제냐고 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뭐냐면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맞는 거라고 얘기돼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가족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처음에 잡혔을 때 이걸 했습니다 사실은요 3 0절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요. 아, 예, 잠깐만요 어, 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37절에 보면, 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럼 내, 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지 않는 사람은 별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 9절보면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 것만 본다면 이 말이 틀리, 틀리죠 그런데 그렇죠? 죠 무신론자나 이, 사람,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한테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못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사람은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뭐예요?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그 그, 뭐야 저저 저, 저기 관이가 있죠 정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교도소 저저좀 저, 구치소에 가 있죠 가 있는데 그 과연 이 정광호 목사가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목사인가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내가 내집 십자가를 짓고, 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우리가 교인들 저, 저 빠져나갈까 봐 교제인 빠져나갈까 봐 내가 이, 정,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이런 상태 이 상황 자체를 갖다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좀 보고 있습니다 자요 자, 이걸 한번쭉 다시 한 번, 그, 앞앞픈 말을 다시 한 번, 어, 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본음 3장 20에서 27절을 보면,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아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얘기하죠. 아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쳤다 하밀러라고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을 세불이 지혔다 하며 또그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예수의 친족들은 친족들은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를 붙들어가 어떻게요? 해 요양을 좀 시켜야겠다. 그렇게 온 거죠 결국은요. 자자자 자,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보면 뭐가 돼 있으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자, 오 절에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 가갖고 그 가시고 유대단위로 아니,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왜 갈릴리만 있어 유대 에 내려가갖고 좀 전파해? 근데 뭐라고요? 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형 이제 유대인 명도 초막절이 왔으니까 형. 당신 형 유대에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을 좀 한번 해봐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면서 그사람도한테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신해 있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하시니까 자, 자신을 세상에 한번 나타내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제 밖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 앞절에 보면, 뭐요? 친족들은 그를 불러, 뭐요? 그가 미쳤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20절에 보면 보, 자, 보겠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결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은 들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20, 22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 바울세불을 피펫, 잡혔다 그리고 귀신의 힘이 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하세부리죠 이게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왜요?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싸우면 집안도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어, 나라도 똑바로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망한다 그러면 만약 어떻게 되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결박근 후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어, 지금 그, 그, 좌파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정말 강한 나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죠. 우리는 무지하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강함을 갖다 우리가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다부터 음이 태극기 집회, 광화문 집회에 있는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분산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20절째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리 결박군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4월 15일 날 투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언제부터 제가 이런 거 하다가 성격법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4월 15일 투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그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상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요. 자, 마가복음 아까 이제 넘어왔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사람의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어때? 뭐예요? 너희가 잘못한 것은 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이 더 귀신 들었다저 바하세벌에 따라서 저 사람이 그 사탄과 그 결탁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동생들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형 잘못하다가 안 됐으니까 우리 형은 어떻게 해갖고 좀 집에 가서 어떻게 요양을 시켜갖고 어떻게 좀 집에 좀 가둬둬야 되겠다. 하고 무슨 뭐야? 붙들러 왔다고 얘기하고 나오죠. 20, 20, 20절이에요 자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오되 부서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야 아니야 나고기것십니다 왜요 이게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둘로 앉은 다들 보시면 이렇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 가치가 우리가 혈연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한게 뭐냐면 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전에 맞았던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란 절대 가치 앞에서는 혈원이라는 세상 가치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정말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좌파, 우파, 조국, 뭐 문파, 다 이런 거다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혈연이라는 것들, 조국, 조국 문파, 조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모든 걸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바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게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2세 때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보고 20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아기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절교시켜서 갔는데, 자, 돌아갈 때까지 그, 그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날 같이 돌아간 거예요. 이제 돌아왔는데 뭐냐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니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해. 그데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어떻게 해요? 이 가족들,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어, 없는 거에 주에서. 그래서 뭐예요? 이제 참 어, 큰일 났다. 그러고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 보죠 그러면서 수업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사후루의 성전에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 저 위에 보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제도권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사울로의 성전에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보면 이거예요 이 라삐들 앞에 선생들 앞에 앉아가고 그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 깨우치고 다하랬다는 얘기죠. 듣는 제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치에 환멸한다고 우리가 중도 중도 중도파들 아니 난 이제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서는 해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상면 바꾸기에서 우리가 제도권나는 정치권나는 들어가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독자유당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뭐 당들이 많이 났죠. 요 비례당들이 비례당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정치를 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생기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 갖고, 예를 들어. 동성애 꽃들, 동성애 법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그발의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 종교 통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유입하는 거, 그거 잘못한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냐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제도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어린 예수님, 이뭐예요 사후로의 성전에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얘기했니?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학교가 우리가 잘못됐으면, 전교제가 닮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학교가서 선생들와 인해서 우리가 교육, 교육, 저 교육감이 돼갖고 우리가 그 제도를 바꿔버리든가, 교육부 장관이 돼갖고 정말 바꾸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바꿔야 되지 않지 않으면 그건 제도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야,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도를 바꾸기에서는 우리가 정치도 할수 있고 또 밖에 나와서 집회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 내 아버지로 물었는데 내 아버지로 대답한 예수님이에요. 자, 그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야? 요셉이죠. 요셉과 마리아 내가 너를 찾았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었나이까?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하신 걸 알겠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바하세불에 잡혔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어와서 집에 요양시키려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아버지와 나를 갖다 왜 걱정하게 만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 그, 그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고 는 거죠 자, 이거예요. 바로. 내가 분명히 나는 하느님의 자념이라고 계십니다. 그 부모가 그 가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살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의 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갖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잉태한 분인데, 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제가 보면 십자가를 대신 구련의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구련의 시몬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택받은 구련의 시몬이 나옵니다. 자, 구련의 시몬이 뭐냐면 여기서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억지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억지로라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억지로 누가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남한테 피해 쥐는 것도 싫어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억지로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억지로 같이 가기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무모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린의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이게 나와요. 아 로마서에 이게 나왔습니다. 16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시몬의 아내인 사람은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서 내 인생이 정말 쪽바로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어느, 거, 어느 목사님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느 교회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말 저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를 끌고 골고다 쭉쭉 가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제 구레네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로마스에 나온 것처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화를. 벌써 루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작하그 거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회에서 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의 어머니 고네 어머니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낫다는 얘기죠. 자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킨 여인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제6시 15장 33절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마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막 사박단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게 뭐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며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고 쫙 가운데 찢어지고 예수님 의 향하에 섰던 백 부장이 정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자, 자,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러메가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레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 자들이었는데,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일을 세면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남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보면 누가 지켜요? 거의 여자들이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분들은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 보면 누구예요?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근데 살로면은 뭐예요? 마리아와 살로면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배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거보 와 요한이죠. 큰 야거보 요한이죠. 그럼 뭐예요? 요한은 뭐예요? 마리아와 어떤 관계가 돼요? 이종사촌 이모겠죠. 이모. 그죠. 이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예요?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돌아가시죠. 요 요한한테 마리아 엄마, 어머니를 맡기면서 돌아가시는 거죠. 형사 치수제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될거라고 보는 거죠. 자, 뭐예요? 요한이 마리아한테 맡겨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 요새 야고보와 요새의 엄마 마리아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와 저그 마리아 알페오의 아내가 어 형제가일 수도 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마리아와 다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 마태 야고보, 요새인데요새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저게 요새가 어떻게 요새가 정말 어떻게 요세일까 혹시 요셉이 아닐까 그래서 요셉의 요셉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여기서 보면 뭐, 뭐, 뭐, 유다, 저뭐 야거보, 요셉, 요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 쓰신 게 아닌가 근데또 그렇게는 안돼 있더라고요 요새가 여러 것은 나오고 있어요 자, 자 여기서 막달라 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지킨 막달라 말에 보면 부활할 때까지 지키셨죠 자, 예수님은 끝까지 지킨 막달라 말이야 누가 음 8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됐있습니다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둘다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을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에게 하는 마리아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인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얘기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근데 제가 그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를 뭐냐면 창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녀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저, 저, 그 당시, 제가 초창기 때그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막달라마리아는 창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AD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누가 보면 칠증에 뭐가 나오냐면 죄지은 여자가 나옵니다. 죄지은 여자. 자, 여기서 보면, 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한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게 돼서서 울며 눈물을 그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깎고 그 발에 입맞춰 향유를 부으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그 근동지방에서는 뭐냐면 처음에 가면 그... 저, 들어가면 발씻을 발이 더러우니까 발칫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바리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들어가 앉기 전에 뭐예요? 물을 갖다 조여하고 발을 씻게 만들어 줬는데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예수님을 갖다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죄인인데 이 죄인이 바로 역사 나온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591년 교황 그레고리 일세가 이기한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갖다 이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맞혀 향유를 부으니그 얘기야. 바리새인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 누구며 어떠한 자가 자며 곧그 죄인인 줄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5 0 0데나리온 적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얘자두가둘다 탕감했다면 누가 더 탕감 많이 받았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그 얘기죠. 아, 더돈 500데나리온.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탕감을 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딱 지적하죠. 너희들은 나에 대해 발스무도 주지 않았고 근데 근데이 여자는 뭐예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냐 했는데 내, 그는 나이가 들어올 때내 발에 입 맞추고 입 맞추고 그치지 않았다. 머리를 감남유에 붙지도 않고 아, 너희는 나이를 갖다가, 뭐 그러니머리 갖다가 감남유 해주는 네가 머리를 갖다가 뭐예요? 소독시키느라고 이제 감남유를 부르는데 그걸 대신해서 뭐예요? 이제 하면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어서 보면 뭐예요? 이거예요. 3.5장 20절 보면 죄가 다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뭐예요? 은혜가 더덤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과연 정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죄나 잘못한 거, 모욕한 죄는 다사함받을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광호 목사님이 말을 막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말을 좀더참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생각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흙과 백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지 끝까지 나를 쫓아갈 사람은 과연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쫓아올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요? 성령의 입은 성룡의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것도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죄가 더하는 곳에 의뢰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어려운 얘기죠 내가 내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네가 뭔데 죄를 사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근데중요한 앞으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예요 바로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 마가, 마가복음 보면 이게, 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6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는 얘기죠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아까 이 얘기했던 것들 그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 무슨 얘기냐면 죄인들이었죠 죄인들은 창녀와 죄인들은 그냥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했었죠. 하말토로스라고 헬라로 하말토로스죠. 근데 뭐냐면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죄인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간음한자, 창녀, 죄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는 뭐예요? 창녀와 세리를 같이 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창녀란 뜻은 뭐예요? 어, 포르네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누가 보면 1 5장3 0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 그그 그 뭐예요? 막달라마리아가 창녀로 오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창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목사님들이 사실 공부를 안한 거죠. 근데 뭐냐면 어, 1969년에 그레고리 1세가 뭐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591년 그레고리 저 그 일세가 이겼던 것들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1969년 그리스 일세가 이기한 것이 철협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뭐예요? 계속 창렬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목사나 선택할 때 정말,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데 요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요. 자산내 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날의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임으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자 여기서 아까는 뭐예요? 억지로나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야? 당돌이라는 게 나온 거요 당돌이. 당돌이라는 게 뭐예요? 당차다는 얘기죠.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로 쥐다 이뭐 이런 얘기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당돌이라는 얘기예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절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자, 기다렸다는 얘기가 이 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등법정이나 행정기관이 결국 사내되는 공예원들이었는데 이 공예원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 존경받는 공예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경받는 공예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참 능력있고 참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근데 예수님이 뭐야, 산에 들은 공에서 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갖다가 저 이단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쫓아내려고 그랬죠. 만약,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그, 이사람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이그 그룹에서, 그 그룹에서, 유대인 그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바뀔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자기의 믿음을 알린다면 자신이 누렸던 지위나 명예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니고데모도 아리마디 요세와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요셉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기 있게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오다가 뭐예요? 살다 오다가 무슨 얘기 를해요 딱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시니까 아, 이제는 내가 밝혀 되겠다 이제 내가 죽기 아니면 깔끔으로치다 내가 뭐가 두려워하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게막 당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사람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당돌이가 필요한 때가 됐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당돌이 내 말을, 내 주장을, 내 의견을 얘기할 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찬가지 이이이 이, 이 정도 이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러면서 무슨 냐면 요셉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자기 제자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면서 뭐요? 당돌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한 겁니다. 자요. 누가 보면, 23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공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냐고 되어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 1절에 보면, 점으로 쓸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사람과 예수 거기에 주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돈이 많은 부자 여인이었다고. 그러니까 3 0 0백 달러 되는 향, 그 향유를 깨트려 갖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공부하지 않는 목사들, 우리가 정말 자기 이익만 바라보는 정치인들, 자기 당략, 당략 당기 당리 당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정의고 그런 것이 없어진 사람들, 오로지 내가 어떤 그런 관을 써야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권모 수술을 통해서도 어떻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무서워서 나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로운데, 자기가 유익한데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각 우한 폐렴이 어떻게 됐어요? 통제가 땅하고 뭉친이었으니까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신천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못한 교인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그들이 공부하는 건더 많이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뭉쳤다는 얘기예요. 서로 저기, 자기네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왜요? 그들이 40만까지, 30만까지 가는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정말 뭐 어둠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빛에 있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못하고못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린 정말 각성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43전에 말한 것처럼 당돌이 뭐라고 해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투표를 알면서 당돌이 억지로가 아니라 당돌이 가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한 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공산, 공산당과 주사파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내지 않을 때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공예당에 가서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납비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 제도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자, 오늘 말씀처럼, 자, 자. 이, 이 말씀처럼 이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난다고 얘기했습니다그 열매로 나무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당돌이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거기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번 말씀하고 전번 주일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정했느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권모스스를 갖고 선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보면, 그 나무를 보면 그것이 나무가 썩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기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고, 받았다고 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한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사람을 대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대든다고 생각합니다.